하 씨,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굿 오퍼. 경매를 하는 날이죠. 잘 지내셨습니까? 누..누구시죠? 저 모르시나요? 왜? 처음부터 아, 모르세요? 네. 굉장히 유명한 네. 경매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경매하는 네,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 많이 해가지고 아, 네. 경매가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재밌으신 분이네. 혹시 아세요? 아저 아, 카메라가 아. 아, 왜 끊었는데? 아, 일찍왔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 어. 어디서 오셨어요? 아, 핑크 에이드 아니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왔는데요? 아, 어, 어디서? <웃음> 아, 저는 조슈아 컴페니 조슈아? 네, 조슈아 컴페니에서 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 조슈아 프로. 컴페니 없잖아요 어디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존 아, 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 변호사이죠? 여기 굉장히 약간 반갑습니다 월드 쪽이 약간 더 있는가 봐 아주 그냥 오늘 두 경매 한 해봅시다 오늘은 뭐가 나왔을라나? 아, 큰일 났어 그죠 규량 오... 어깨 생겼어 량 어깨 생겼어 <웃음> <웃음> 오늘 머리 쓰는 날이에요 형가 아, 머리, 머리 쓰는 거 싫어하잖아 머리 쓰는 걸쓸때 쓰는데 나는 이렇게 콘텐츠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 아, 아, 아, 그런 그런 아, 사람이 지타일때 쓰지 형은, 형은 머리를 이제 그냥 쓰는 걸 잘하지 그치 형은 어, 그냥 들이받지 그치 아아나 오늘 샤베트가 너무 먹고 싶네아 샤베트 아, 샤베트 아, 좋아 저, 아, 그거 이따 끝나고 찍는데 그치, 그래. 그치 그치 지금부터 아, 시작하는 거죠 아, 여름엔 샤베트 <웃음> 아네 민규 씨. 아 예. 아, 네. 아, 네. 어 준이 왔네. 어 준이 왔네. 고독하네요. 네. 네. 어 뭐야 아, 뭐야. 가시죠. 뭐야. 아, 아 뭐. 고독하신 분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네 버논 버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버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회회계소 회계사 삼촌. 삼촌. 레스토랑이었어. 삼촌. 아 <웃음> 요, 요, 요, 삼촌. <웃음> 삼촌. 아 대표님 오셨어요. 대표님 머리 커트 하셨네요. 다들 경매는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웃음> 아 저는 경매가 취미입니다. 제일 좋은 거 얻은 게뭐 어떤 거세요? 아 들으면 놀라실 텐데. 아섬 하나 정도. 섬섬 김성. 김성. 김성. 김성 경매 좋다. 자, 다들 경매 자신 있으신가요? <웃음> <웃음> 경매는 오늘도 경매는 말이죠. 오늘 경매 또 특별하다고 합니다. 어 뭐가 아, 특별해요? 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금액은. 다들 천만 원씩 있어. 금액이 우리 뭐 저번에 보통 백만 원할 때보다 많이 올랐네. 오, 그렇네. 네. 어, 그리고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 뭐죠? 뭐시죠? 네, 아 뭐죠? <웃음> 어자 분량 끝? 어 잠시만요. 아아저금 네. 뭐가 떴어? 어 아, 뭐야? 자 오늘의 경매입니다. <웃음> 예 명호 그린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오로지 그린 건데 누가 흠쳐 왔나? 1억에서 <웃음> <웃음> 그래. 1,400만 원은 몇 분이지? 8,600만 원이 아직 남았죠. 자 지금부터 경매사님께 가서 뒷돈을 주셔도 되고요. 어디? 어. 어. 1 어, 다녀올게요 성능까지. 네네.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네. 뭐 저희끼리 얘기 안 하고 가요? 그냥 뒷돈 어느 정도 할지? 그냥 뭐할 사람은 하고 어, 어 뒷돈 얼마 하실 건데요? 아, 네. 전 얼마 하실 거예요? 저는 500만 원 정도 500이나 하시게요? 저, 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게 최초 14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네 저는 500만 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뒷돈 날리시려고 그러죠? 왜 그쪽 뒷돈이 뒷돈 제돈인 왜냐면 네. 500을 냈으면 제가 만약에 이걸로 이제 욕심부려서 600을 냈어요 네 아 바람잡이 네 훌륭하냐. 바람잡이 아니십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녕니까 어디가? 나 뚝뚝이 형 저기 저 서세요 내가 처음 왔어 여기 먼저 온 사람이죠 <웃음> 아 괜찮아 일곱 명 있으면 앞으로 가도 돼 접뚝이 형아 괜찮아 일곱 명있 10만 원하겠습니다 네400 지토요? 네더 많아요? 아 아까 경매품의 최소가치가 얼마랬지? 1,400 1,400? 그거를 또 말해주면 이제 최소 최소가치? 지토는 저한테 한번 주시죠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 최소가치를 알면은 또 그게 계산이 가능한 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어. 정보를 알려줄 수 없어요 아, 드릴게요 얼마 알겠어요. 주실 거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 얼마 저, 주실 천, 거예요? 주, 천 줄게요 천만 원을 준다고? <웃음> 천만 원을 준다고? <웃음> 다 당황했어요 천만 원을 준다고요? 천만 원을 준다고, <웃음> <웃음> <한 만을> 준다고? <웃음> 좋아요 저는 오히려 좋는데 어떻게 뭐 병매 그 뒷돈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 지금은 안낼 생각입니다 아안낼 네. 생각 1라운드 지켜보겠다, 1라운드 지켜보겠다. 1라운드 지켜보겠다. 1라운드 나가는 뒷돈 정도는 뒷돈 어느 정도 계거 나가? 아 200만 원? 200만 원? <웃음> 뒷돈 어느 정도 내줘까? 네가 생각한 거보다 많이 음 기본. <웃음> 만약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 이번... 끝내버리는데 내가 사는 과감부에 뒤에 게 가치가 하세요. 너무 높을 네, 어, 어, 아니나 그럼 러 예. 쿱스 씨 너무 긴장하시는 거 같은데? 어? 긴장하지 마세요 어, 어? 괜찮아요 저는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어? 라운드는 아, <웃음> <웃음> 첫 상품부터 꽤, 꽤 괜찮은 게나와가지고 그렇지, 많이 나온 거지 아, 총액이 이제 1억인데 최소... 7개 중에 하나가 1,400이 나온 거잖아 꽤센게 나온 거거든 그래도 아, 나름 그치. 나름 센게 나온 거지 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번 신기하다. 첫 번째 라운드에 같이 그 분수는 43분의 7 정도 됩니다 네? <웃음> 같이 <레> 가치, 가치 분수가 뭐죠? 예? 가치? 네? 가치 분수가 뭐? 죠 가치요. 가치 금액. 왜냐면. 아 들어봐 진짜야. 나 굉장히 논리적이었어. 야, 나는 네가 지금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될것 같아. 뭐라고? 봐봐. 총 가치가 1억 원이잖아. 어. 경품 가치. 그냥 1억에다가 위에다가 1,400 넣고 계산한 거지. <레> 아니지. 1억에다가 1,400을 이제 뺀 거지. 왜 빼? 뭐에 뺐을까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웃음> 뒷돈 내겠습니다 애들 얼마 냈어요? 대충 5만원? 시간이 없으니까 5만원 뒷돈 다 <웃음> 드시고 그냥 껴주세요 그럼 작전이.. 작전이 뭐야? 뭐야? 총 1억원에 7번이면은? 음. 거의 네. 하나당 왜왜 네. 아, 왜, 왜 그러시죠? Where <웃음> is <웃음> 네, 거의 평균이 어. 평균이 is Joe? Where is Joe? Where 이 이제 기준이 h e 그보다 아... 낮은 거는 솔직히 난 아직 투자할 가치는 없다고. 아 1,600보다. 응. 그래서. 근데 지금도 꽤나 센센 센 상품이긴 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7번의 기준인데, 기준인데 지금 응. 1,400이 나왔어. 응. 그럼 나머지 8,600이거든. 응. 여기서 6번으로 따지자면 응.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충분히 나올 거라는 거지. 나오 나오긴 할것 같은데. 응. 네. 근데 뭐 사실 썩 나쁘진 않아. 약간 평균보다 조금 미달인데 이게 어... 애외한 게. 저 아. 전... 얘기해도 돼요, 같지? 아니, 아니, 이거. 아, 아무리 이안 되는데. 안 되네. 장난이잖아요. 뒷돈 경쟁이 제일 문제인 게. 그치지 애들이 얼마나 줄 어, 모르겠네. 솔직히 이140 주고 살 만하다고 보는데 이게 뒷돈 경쟁 네. 때문에 경매가까지 합쳐 버리면 여기에 한 4, 500을 쓸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아, 4, 500까지는 안쓸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 그럼 얼마 내시게요? 하, 난난 이번에는 그냥 10만 원? 그 정도만. 어, 아 5만 원도 생각 중이고. 난한 4백 일단이 <웃음> 된다고 했죠형 뒷돈 넣었어? 뒷돈 넣었지 형형뒷통 얼마 났어요? 형은 말해줘? 말해주세요 어, 말해줘. 120만 원준이 넣었어? 진심감수 아니 안 넣었어요 저안 아, 들어가려고 이번에? 예. 네. 야 지금 돈, <웃음> 돈을 돈 그냥 안 넣어가는 사람들 있지? 있지 호시야 어? 거래 한번 할까? 2천만 <웃음> 원을 내가 상금 10만 원에 살게 그래 아니 <웃음> 너무,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나 천만 원이 없어. 아까 5만 원 넣어가지고 한 5만 원 넣어가지고 995만 원 이것도 어때? 그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팀이 돼 어. 우리가 이제 경매하기 전에 이제 공유할 수 있잖아 어. 그 금액을 잡으면 응. 막한 3천만 원, 4천만 짜리 있어 응. 그러면 한 명한테 그걸 몰아주고 우리가 그 상품을 만약에 최종 상품을 받으면 그거를 나눠 갖자 응.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그 상품도 막 물론 얻으면 좋지만 방송이 재미있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긴 그치. 하지 헉? 베드클루 베드클루 의자 아니 진짜로 만약에 가치가 <웃음> 괜찮은 게딱 있으면 거기서 이제 동맹하는 거 어때? 일단 지금은 천러는 좀 지켜보고 응.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이길 확률이 훨씬 높겠지? 근데 배신하지 않고 그래. 끝까지 가는 거 아니 나는 배신 안할 수 있어. 나도 배신하지. 뭐, 그러면은 누가 들고 우승할래? 수아 할래 엄마? 그렇게. 아니, 쇼아 형... 행할래? 내가 <웃음> 약간의 몸미도움이 <웃음> 좀 있어가지고 사실. 나, 나 배신 안 해. 형은 없거든 사실. 배신은 약간 있어. 자, 그러면은 다음 어. 쇼핑을 할수 있는 600이 생긴 거잖첫 번째 나왔다. 다섯 명 하네. 해. 해. 어, 나 5만 원넣는데 시간 끝났어? 나못 들어갔네? 어, 진짜 어 진짜 에스쿱스 호시 디에이 어. 민규 어. 디노 나머지 들은 아예 뒷돈을 안 줬네 다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저를 잘 보세요 <웃음> 와 여러분 처음 해봐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퍼에 네,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경매품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경매품의 가치는 1,400만원입니다 시작가는 140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효과는 만원 이상 시 여러분이 패드를 드신 상태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독퍼첫 번째 경매품 14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0만원 140만원 나왔습니다 그 이상 효과를 불러주실 분은 패드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0 180만 원 이상 있으시면 200 200 나왔습니다 200만 원네250 250 나왔습니다 250 호시 형이 5만 원 넣고 들어갔으면 호시 형보다 덜 넣고 들어간 사람도 있으려나? 있지 있지 아덜 넣고? 덜 넣고 그건 모르겠어 근데 저 다섯 명만 넣은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뒷돈 안 넣은 거야? 어 아. 인원이 6명인데 다섯 명만 들어가는 거야 ]잖아. 아 6명까지 나야. 참여한 건데 아, 6명 참여한 데 다섯 명만 들어간 아, 아닌 거야 <웃음> 아니 거였어 <웃음> 경매 그렇게 빨리 끝나? <웃음> 어떻게 됐어? <웃음> 이거 어디갔어? 조발 900 어? 9 0 0점 샀어? 9 0 0 샀다고? <웃음> 왜? 250 900? 900 나왔습니다 네. <웃음> 과감한 도전 <투전>. 네 좋습니다 <웃음> 9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웃음>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번 <웃음> 우리 호신님께 이첫 번째 낙찰이 됐습니다. 축하. 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여기 다가 900만 원쓸줄 몰랐네. 아, 작성이 좋더라고. 여기 면은 그때는 100만 원 이하로 된 거야? 어. 눈 응. 지금 응. 응. 100만 원 이상을 냈어. 를안 아, 냈어, 나됐 어. 그럼 조형 이제 탁한이? 어. 음. 뭐야? <웃음> 어, 뭐야? 자, 두 번째 경매부 자시작해주습니다 천삼백만 잘잘 샀네. 잘산 거예요. 잘산 거예요. 스트림다. 봤어. 아 봤어. 신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시죠? 게임을 만들 정도의 돈은 안 됐나 보고 넣어주시죠. <웃음> 뭐냐 경매 시작가 얼마라고? 20. 응. 봐봐. 저런 짤짤한 거는 할 필요가 있는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니야 해도 돼. 할...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좋은데. 일단 우리는 어쨌든 팀이니까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거네. 어. 형이 지금 정해진 거잖아 우승자로? 아니야 조슈아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래 형 할래? 조슈아 내가 할게. 그렇게... <웃음> 아니 게 뭔데 나도. 아 지금 우리 우리 진짜 확실한 승리 한번 어, 가져볼까? 어, 그러면 조 아, 여기 우리 슈환 우리가, 슈환. 지금 우리가 지금 잡은 무슨... 금을 조금 몰아주는 거야. 여기 지해 D... 해. 명호도 좋아? 지준 추가할래. 그 조건 확실이게. 아 근데 상품 명호야 상품 명호야 되긴 한데. 지금 지준이 우리 셋이 팀이고 나머지 지금. 내가 보기엔 윤정한, 김민규, 최승철은 무조건 같이 하고. 셋은 무조건 같이 같이 할 거. 돈날 때까지 900만 원이하로 어. 안 떨어질 거 아니고. 아니 정도. 그러 어차피 지금 애매하게 호시 같은 건좀 죽은 거 이미 없어 어. 이제. 여기 이, 얘는 호시는 이제 누가 형한테 거를 찾아야지. 어. 어 얘가 자기 거를 공유해 줄수 있게끔. 어. 그래. 얘는 그 호시 아웃이 돼서 이미 끝인 거고. 지금 돈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천만 원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팀이 있어 없어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 네. 내용이 있어. 어. 아뭐 우지 번호, 원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어. 그런 사람들이. 두명 모이면 은 사실 우리한테 큰 의미 없거든 세명 모이면 우리가, 우리가 이길 그치, 수 있어 일단은 한돈만 그렇게 올려놓고 어. 얼마 쓴지 보고 죽일 사람 빨 죽이고 남은 사람들과 견자그지 음. 어, 어차피 그우리가좀 비싸게 걔네를 값어치로 돈을 음. 경매로 올리다가 음. 우리가 사게, 응. 그래, 사게 되잖아 쿨트콩, 뺑쿨, 컨니 어차피 땡큐가 몰아주는데 아. 땡큐 맞죠 어. 어쨌든 세명 모이면 이건 이기수 빡짝든 걔네나 돈이 일단 많아지니까 상황에 따라 네 그게 상품이 좋게 쓰일 수도 있고 아. 그 좋은 상품을 살려면 돈이 분명히 필요할 거란 말이야 아. 그래서 자산을 남겨놓고 동맹을 맺는 경우도 있고 자산도 양도가 제잖아저 아. 그림이 아. 그럼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림들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네가 저걸 그냥 팔 수도 있는 거지 이거 혹시나 그래도 나름 선방한 거 같긴 한데 그러게 5만 원에, 5만 원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음. 우승할 그 생각이, 생각이 아닌 생각 그치 근데 그게 맞죠 아닌 생각을 맞아. 가지고서는 어. 너무 좋은 생각 그치 있거든. 근데 우승은 못하지 어. <웃음> 아, 난 5만 원에 들어간 게그 어. 꿀이어가지고 그냥, 그냥 형총 자산은 지금 1495만 원인 거야 그치 음. 이거를 90 시작이잖아 이거 한명 들어가자 슈아 3 내가 칠 넣을게 너가 오 넣어 그, 그 뒷돈 요 뒷돈 이 정도는 못 들어가고 봤지 않고. 근데 봐봐 1 4 0 0을 이미 애들이 다섯 명에 얼마 아. 오만 원씩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잖아. 아마 이제 뒷돈 금액이 적어졌을 거야. 푸시가 오만 원을 들은 걸또 좋은 점은 경매를 아까 전에 다섯 명밖에 안 했잖아. 우리 셋이 같이 들어 가도 응. 그냥 그 가격을 그렇지. 좀 최대한 낮게 살수 있잖아. 우리 셋이 들어가면. 이거는 어. 무조건 150 이상 안 쓰는 거야. 경매시작기 90이거든? 음. 150 이상 나오면 그냥 그 사람한 주자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5만만넣 어, 내가 7만원 게 음. 내가 3만원? 3만원 넣 진우야 봐올리 팀이 많으면 자본금을 조금씩 줄수있잖그 자본금은 많아지 경매에 같이 있는 것을 조금 모아서 더할수 있으니까 음. 만약에 무슨 회수는 그 상품을 좀 나누거나 하나긴 한데 어쨌든 팀으로 얘기 나눠서 이건 혼자 절대 못 얘기니까 맞아, 그러니 혼자서 네. 절대 못이기우리는 절대 배신 안 하는 거거든 가자 오케이 이건 어때? 야, 우리, 우리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섯 명에서 동맹을 해 나를 킹메이커를 만드는 척하고 다른 애를 킹메이커로 만 아한 한뭐 3천만 원 있는 척하고 들어가고 어. 계속 올리고 어. 마지막에 안 하고 어. 그렇게 쓸수 있는 잔머리 여기 누구 있어? 없어 여기 <웃음> 없어 그, 그나마 머리 잘 쓰고 어. 우리는 어, 왜냐면 저쪽은 잔머리를 너무 많이 잘 쓰는 세 어. 명이 지금 어, 모여있어서 또 쟤네 세 명도 재밌는 게 저렇게 해놓고 한 명한테 몰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한 명이 누가 될지도 몰라 그치, 배신, 아, 수도 있고 배신을 어, 할 수가 있어 배신 되는 사람은 아, 왠 왜냐면 쟤네 세 명은 계속 잔머리를 곤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일단 이번 판은 약간 작품 가격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다 이거 그치? 그냥 장난치로 약간 가져가면 가고 그러면 우리도 어, 실어줘? 형도 7백 정도 실어줄 거면 괜찮 아 여기 뭐회의 중이신가요? 아 저희 아니, 뭐 그냥. 잡담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같이 오늘, 잡담하시죠? 뭐 어, 아까 셋이 잘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 저희도 잡담했는데 네, 이제 네. 같이 아, 하고 싶어서 잡담을 아, 아 저희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아니 아니 이 방은 같이 쓸수 있나요? 아 그렇죠 아, 아, 그렇죠 아, 방은, 방은 어, 쓰세요 쓰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쪽 팀이랑 우리 팀이랑 하는 생각도 똑같을 거예요 음, 네. 이번에 네. 참여 안 하시나요? 아 모르겠네요 왜 모를까요? 그건? 제 뒷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참여하셨어요 이번에? 아왜네 뒷돈에 뒷돈 많이 태우신다봐 뒷돈으로 적당히 태우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적당히만 하세요 일단 나 이번 뒤돈에서 우리가실제로 아, 응, 응, 어? 어? <웃음> 형 배기 싫었어 형팀 <웃음> <웃음> <힘좀> 갈까? <웃음> 어. 재밌고 싶으면 거기 있고 이기고 싶으면 일로 와 진짜 이번에는 나정리를 약간 배제해보려고 저기 4명이거든 지금 저기 4명이면 빠듯해 지금 차라리 뒤내로 빼올까? 뭐 어, 나쁘지 않은 것 <웃음> 같아요 <않나? 웃음> 내가 봤을 제 경매 개념 잘 모르거든 내가 하게 해줄게 이러면 뭔가 살수 있을 줄알았 아마. 야, 진우야 내가 봤을 때 정의를 배제한다 했지 나 이번에 정의 한번 배제해볼까? 그럼 이쪽이야 한 번쯤은 그럼 진짜? 이쪽이야 아니, 무슨 내 성격과 반대로 한해면 무슨, 무슨 생각인지만 없애. 말해줘봐 저 사람들? 아니 그러면은 날 완전히 도와준다고 그게 정의 배제하는 거잖아 난 완전 믿어줘야지 도와줄게 너 믿으려고 하는 어, 얘기야? 믿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얘기를 해달라는 지금. 거야 형 <웃음> <좋다. 웃음> <웃음> 거기 딱 배신하고 우리 쪽에서 붙어 승리하는 그림을 못해. And t 너무 고인해서, 너무 그런이미지로가가지고요니 o go to t h 에서 o 가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맞 g 아 o go to the house. I'm g 는 i n g t 데 솔직히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아. 솔직히 이 방송이 중요한 어. 거지 너네는 네명이서 지금 동래, 동맹이잖아 어. 그럼 너네가 현장에 그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유리하실, 없어 유리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지 그러니까 라 옳은 것이야 너는 그럼 나중에 상품을 어떻게 나누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 재미를 만들어주잖아 어. 베스트야 그러면. 난 우리는 상품 형 양도할 생각 있어 난 있어 나도 나줄 생각 있어 그럼 나는 응. 어너 있어? 어. <웃음> <저> 내가 가져가는데 <웃음> <난> 있어? 선우 <웃음> 양보해 아니 형형형 이렇게 하자 방송을 재밌게 만들잖아 <웃음> 우리 둘이 는 <웃음> 이거 괜찮으니까 <웃음> 응. 우리 가위바위보 하는 거지 아 우리 둘이 가위바위보 <웃음> 아, 그것도 괜찮지 <웃음> 근데 <웃음> 형이 그걸 잘 지켜줘야 <웃음> 어, 지 어, 어떤 걸? 이, 우리의 이 스파이를 그래? 그럼 와서 내가 저기서도 하고 여기 에서 해야겠네 그럼 내가 저기 갔다가 여기 왔으면 쟤네들 몰아보고 여기 와서 좀몰라보고 그러니까 그걸 이중 스파이를 형 해야 되는 거야 그래, 형이 여기서 우리랑 할 거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어. 어, 어차피 지금 바로 설득할 것아 너네 아니. 마음이 야.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있 봐봐. 에스쿱스 저번에 그 돌라이 알지, 알지. 마피아 할때형 아, 배신했지 그치 걔 쓰레기 <웃음> 진짜 넌 쓰레기다 <웃음> 일단 음. 알겠어. 아 일단 네. 일단 그래. 어. 전력이 아주 그냥. 야 근데 도겸이 왜 이렇게 열심히 몇분 하는 거야? 뭐? 정한아, 너왜 거기서 나오냐? 아, 아까 아까 민규랑 같이 들어갔다가 민규 나가더라고. 재밌어 재밌네. 야. 오아 이거 못 들어가네. 재밌어. 형, 원우 형, 형이랑 나. 아이 아, 줄들이 뭐비엔나네 비엔나야. 자두 번째 경매품 참가자 <웃음> 에스쿱스 준 원우 민규 도겸. 휴식도록 빼면 안 돼, 휴식도록 빼면 아 안녕하세요 아 어렵다 너의한 명한테 양도했지? 아니 아니 아직 그런 거안 했어 그런 거안 했어? 에스쿱스 계속 기게 얼마 넣어 내가 민균을 넣데안 물어봤어 에이 진짜로 진짜로 걸다 얘기했겠지 민균은 일단 10만원 넣었어 나 방금 진짜 좀 꿀이 었어 아까. 5만 원 넣고. 너무 실수했어. 너 얼마 넣냐? 아, 400. 아, 아니 어. 뒷돈에? 어. 뒷돈을 근데... 도배이 하니까 나는 어떡해? 뒷돈 사그려놨어? <웃음> 내가 5만 원에 들어간 게 꿀이었던 거지, 그 그러니까 네가 잘 넣은 거야, 그렇이 위치가 엄청 재밌는 그림을 만드는 위치라고. 어떻게 형도 나한테 넣을래? 뭐를? 나 지금 다살 거야, 정뭐이제너돈 없잖아. 다 받으면 되지. 어? 얘가 애들을 구슬려서 돈을 다받들 어떻게? 아 어떻게 키메이커한번 갈래? 10만 원 줄게 어. 형, 0만원 주면 천만 어. 원 주면 10만 원 주면 되고? 어. 아 형은 안 그러지 저 20만 원 줄게 30 30주 그래 <웃음> <웃음> 그래해줄게 어, 내가 그래. 30만 원 바로 입금해 30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야 <웃음> 이거 여기서 지금 약속 형은 나한테 천만 원안다 그러면 민규호랑 그것은 모르는 거야 어. 지는 거야 제는 오케이 <웃음> 경배팀의 가치는 900만 원. 시작가는 9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5만 원나겠습니다 네, 95만 원 나왔습니다. 150만 원. 150만 원 나왔습니다. 150만 원. 151만 원 나왔습니다. 만원 되니까. 네, 150만 원이요. 네, 160만, 160만 원 나왔습니다. 285요. 285 나왔습니다. 285만 원. 300. 350이. 361만 원. 361만 원 나왔습니다. 날씨가 그데 380. 380만 원이 나왔고요, 지금. 4 0 0이 Sabe, Sabe, Sabe, 0 a b e Sabe, Sabe, Sabe, s a b 이요 a b e Sabe, s 나왔습니다. 현재 Sabe, Sabe, Sabe, Sabe, Sabe, s a 고 e Sabe, s a b 0 s a 0 e Sabe, Sabe, Sabe, Sabe, s 다 b e Sabe, Sabe, Sabe, Sabe, Sabe, Sabe, s a 5 e 오백오십 550 나왔습니다. 오백오십만 원이 현재. <목소리> 형은 저걸 꼭 사야겠는 거지. <목소리> <목소리> 형 저건 마음에 들었구나. 아니야 그냥 재밌어서. 더 높이실 거예요.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아 생각 없어요. 오백칠십일이요. 오백칠십일 나왔습니다. 오백칠십일이 현재 최고가고요. 오백칠십일. 오백칠십삼. 오백칠십삼이 나왔습니다. 만원 단위짜리. 오백칠십. 5 8팔십 오백팔십 나왔습니다. 현재 오백팔십 나왔고요. 맞아. 오백팔십. 오백팔십. 오백팔십.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수세요 우리 아, 좀 오래 걸렸지 걸리는... 아, 자경매가 저는 등료를... 아 은근히 이런, 왜 이런 거 준씨가 우리 진짜 갖고 놀았어 잘 올려놔 아, 와 진짜 양지올다고 그랬구나 얌게돌아왔 잘했지? 잘했 그러니까 게 어떻게 바람잡이가 중요 원우랑 도겸이도 계속 바람잡았지 아니야 원우는 또중 이랬는데 내가 보니 준희가 올라왔어 그냥 감정해. 우리한테 올라 그래가지고 그래. 마지막에 준희가 지금 동맹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말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 내가 봤을 때 저거 음. 탄력, 준영 자본금 아. 없애려고 울린 거지? 어난왜 그래? 나도 배신을 못하겠어 어 얘기해 처음에 찔러어봐 우리 지금 큰일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 왜? 왜? 지금 혹시 뒤에 6명 이 있어 여 6명이 있는데 오늘 봐줬어 지금 그림이 막 쿱스 정안 정이죠? 가까이 얘기해 정안이 정안이 심했어 형 우리도 <목소리가 목소리도> 저쪽 가면 가만히 생각해 아니 근데 저쪽이 합치면 정안이 천만 원 제가 방금 응. 거, 998만 원 998만 원9만 진짜 방금 30만 원 샀어 그래. 아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형 지금 이제 봐 쿱스 형이랑 말해야 될것 같아 아 근데 얘는 모르잖아 정보 정보 총 2,500만 원. 와 2,500이요. 봐봐 이제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안 해. 왜냐면 4명다 짜고 있어 지금 머릿속에 그렇죠? 어도다 계산 내가 나 내가 나도 계산 못해. 야! <목소리> 형, 2,500 뒷돈 박자 이상 네, 내가 볼게 형, 일로 와봐, 이거 이거 이번거 사야 돼번 아아 이번 거에 50, 50, 50 박자 뒷돈 제대로 확실하게 음. 그리고 셋이 다시 들어와서 3명을 가 우리끼리 상한 게다 50, 50, 50 50은, 50은 안될거 같은데, 것 같은데. 지금 무조건 데려가는데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한 번. <목소리> 제, 제, 제다 지금 다 종료하려고 하네 대신 안한거 났어 지금 몇만 원나뭐 98만원? 아, 그래? 권아 하번 생각 같이 해보자 와, 야, 없어 이거 진짜 아니야, 근데 아, 우리 이거 못 이길 수 있어 우리 지금은 나랑 주니 합쳐서 천이야 나410 남았고 나590 어. 남았고 그래서 천이야 2천이야 그래 뒤통 같이 생각하면 이, 이, 이게 사야 ]이라. 돼 이거 안 사면 절대 이길 수없 아니야 우리 우리 셋이 힘 그거 못살 거야 살수 있어 전, 아니야, 아니야 2천 5백 50. 만약에 나같이 생각하는 거 어쨌든 여기 많이 데려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조금이라도 무조건 벌어야 돼 그래서 얘네 매시불 아마 200, 2000 이상 갈걸 와.. 그런다고? 그럴 수도 있어 만약에 뒤통 4배 들어가면 그러면 무조건 사야 돼 아니면 4배 없어지수 근데 거. 일단 들어가야 돼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운이테 뒤통 넣어 얼마 넣어야 되지? 100. 100? 100이면 들어갈 수 있어 아, 4명밖에 없잖아 지금 4명밖에 없어 이거 부족해, 디노. 디노. 어, 3명 힘 부족해 야가 봤을 다 디노 진노 지금 별3 아, 얘 있어 얘팀 있어 디노 팀 없어 없어? 진노팀 계속 들어가 노야 어? 뭐, 넣고 왔어? 아니, 아직 안 넣었어 왜? 왜 형이 지금, 90, 가지고 있는 돈은 95만 원 우리 더하기 95는 형 지금, 1리지3만원이금 우리 지금, 우 지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금 우리 우리 지금, 우금 우리 리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이리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이리 지금, 우리 지금, 지 저도 적어 줘. 그 3093. 자본금. 아 3093에서 200 빼요. 그러면 2893. 2893. 어, 에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저걸 사오면 2893에서 근데 한석에 2000당고 사도 괜찮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음, 이제 다른 애들, 있어서요. 다른 돈을, 너한테 돈을 또줄수 있는 투자자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돼. 근데 될 거지. 처음부터 세게 부르지 아. 그냥 아. 형은 그냥 계속 맞춰줘. 어, 맞춰줘. 아, 어차피 계속. 왜 형이 제일 여유가 있어? 굳이 아. 형이 막 그렇게, 절대 절대, 절대 어. 저 들어온 사람너돈 많은 사람 없어. 어, 어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맞춰. 그, 뒷돈주러... 약간 이렇게 되면은 아,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어서 버린는 일들이 다 정말 어려워지네. 나한테돈뭐아 줬어 응. 형이? 일단 원우 한테 500받고 쿱스 한테 700받아서 내가 지금 2천만원대로 들어갈 거거든 응. 어. 너 천, 지금 자본 걸 얼마야 총? 1,300 1,300? 어. 아니 일 지금 2천더안 줘도 돼? 이게 좀, 이게 웃긴 게 지금 나 타임이 좀 웃긴 게 쟤네가 그냥 2,300브로 사간다고 하면 그럼 그래, 너네 살아 이럴 때가 아니거든 지금 그 그러니까, 느낌이 사야 될거 같아 너 뒷돈 넣지 지금? 넣었지 지금? 50만원 형은 안넣지지 진짜 나 내가 안 넣었어 형 뒷돈 넣고 가래 차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들어가자 그게 나을 거 같아 지금 그냥 응. 넉넉하 아무도 안 넣었어 지금 아직. 응. 우직합니다이제형넉넉하게 넣어야 된다 야면이 이렇게 되면이거 하면, 나 진짜 그래 이렇게 이미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게 하면, 이렇나이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면 음, 이렇게 어 오늘은 동현이의난배신못하겠 그래서 아, 못 내가, 내가,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너... 안 했어 어, 그러니까 아, 너 얘기를 안 <웃음> 이거는 지금 다 했어 지금 저형 받고 다시 보내려고 하고 지금 형한테? 어. 빨리 해야 돼 아, 그래? 어. 돈 주시죠 <웃음> 어떻게 저를 한 번도 안 껴주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일단, 일단 이번 판 한지 안 한지 생각해야 돼. 근데 나는 돼. 나는 사실 반대야. 아 하는 거. 근데 어. 2,500이 더 이상 잡으면 안 나. 와 근데 자, 잘 생각해 봐. 어쨌든 지금 4번 남았어. 응. 2,500. 어쨌든 다른 팀들도 많이. 때 거야. 이네 번의 총 금액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 아니야. 근데 형 봐. 형 지금 9 0 0가 하나 가지고 있잖아. 어. 다른 애들 없어. 호시오 빼고. 호시 없어. 그러니까 경쟁하는 게호시이랑 경쟁하는 거야. 맞아. 여기서 아니, 아니, 2 5 0 0를 가지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그... 잠깐만 나 아니, 아니, 궁금한 아니, 아니, 거 있어. 잠깐만. 잠깐 어. 이거 한번 들어봐. 호시오한테 돈준 사람 다본거 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한 명도 없어? 지금, 어, 지금 네. 거기 지금 실제로 마음 맞은 사람이 지금 정한이 어, 형까지 호시오 집 번음밖에 없어. 이렇게 세 없어. 명밖에 없어? 어. 일단 시간이 없어. 내가 한번 주. 아, 그돈 넣어야 돼. 요 얼마나 거야? 피온가 어. 남은 400이랑 어. 내가 남은 500이랑 총900 있잖아. 내가 어. 다 줄게. 어. 그럼 천원으로 조볼해 이쪽을 이제 천프로 100% 올려. 아니야. 천으로 250부터 시작하잖아. 네. 아니야. 근데 이거는 2천 시간이 오... 없어. 아니야. 지금 지금 어게 남은 병원 4명이면 천은 안 해. 아니야. 아니야. 너한번 들으면 어알 거야. 왜냐면 이번에 내가 봤을 때 민규랑 음. 거기서 무조건 2천가지 올려도 이거 가져갈 거는 아니면 사실 나는 빌려주세요. 근데 나는 이번 판 그냥 노래하고 싶으면 그냥 다른 사람 응. 들어가. 어, 그렇게 할까? 내가 할까 그러면? 그래서 아, 너가 너가 해. 일단은 우리 찬 있잖아. 아, 너가 찬이찬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 아, 응. 그러면 무조건 살려고 해. 아. 알겠지? 아, 알았어. 오십오. 그럼 디너는 아예 안 오는 거지? 응, 응. 지금 일단 지금 안, 안 넘어도 돼. 우리 이런 상황이야. 알겠어. 알겠어. 우리 셋이면 일단은 메이저 왜냐면... 팀에.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근데... 우리 셋이나 한 팀이고 얘는 부고 있는 단계고. 응, 그래. 그래, 그래. 어, 오케이 오 만약 미기더라고 나갈게. 뒷줄 오십오. 너뒤돈 아, 냈어? 아니 뒤돈 아직 안 냈어 음. 저쪽 예, 팀이 얘기 듣고 왔어 뭐? 얼마 냈어? 뒷돈? 100로 150 100. 50? 50? 어. 어. 1 뒷돈 얼마 냈어? 나뒤돈30 넣고 민규한테500 응. 양병 내가 쇼핑 들어가네 네. 네. 그리고 네. 형아 뒷돈 뭐. 난60 승관 명호주는 저희 셋이서 동맹을 알았어요. 해가지고 저희도. 저희 동맹을 해가지고 승관이 형한테 몰았어 어. 그래서 한 2천 좀 넘는 돈이 생겨 어. 그리면 자 지금 뒷돈을 50만 원넣려고해 50에서 55 그러면 근데 어쨌든 못 들어가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다 들어가려면 내가 너가 100이십니까? 100넣었50 이렇게 넣을 거 하지 않았어? 아니야 100이러너 <놀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제일 이르지 마60넣었형 그러면 나1 2 0입니까100넣었 100만 넣으면 충분하거든 빨리 갈 수가 없어 걸어 아 줄이야? 뒷돈 아직 안 넣었지? 잠깐만 아 재밌네 근데 저기, 저기는 저기 근데... 여 6명 다 팀이 아니야? 3, 3팀이야?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몰라 근데. 허시 형은 이제 돈이 없는데? 얼마 받았을라구요? 아니, 아니, 아니야 그 야, 엄청 많아 돈이 제일 야, 많아, 많아. 다다림도 있었어 야 디누야 정확히 여 6명의 팀이 디노. 3, 예, 3, 3나눠줬 지금 나눠줬을까니까또 55일 그럼 남은 돈다 사야 돼남도돈900 얼마로 저걸 봐야 되는 거죠아니야9 0 0 아니라 우리도 천 있잖아. 너한테 좀좀 그럼 그 지금 얘기하고 가야지. 아,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보고 왔어. 우리끼리 양도해도 돼. 아니야. 그 프론트에서 그 얘기를 끝내야 되지 않아? 프론트에서 저는 음, 프론트 가장 그래피 되지 않나 모르겠어. 일단은 어, 가서 아니면 네가 뒤통줄때 한번 물어봐. 응. 아, 아직 한번 끌고 뭐. 있, 하고 있나? 다 하네. 어, 지금 대기 줄이야. 대기 네. 줄이요. 네. 위험하겠다. 나모자서 사야 돼. 나나다 뒤정? 너? 으로. 양도를 지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그냥 너가 음. 가지고 있으면 돼. 이거 우리끼리 음. 카메라 있으니까. 음. 디에티 형한테 600 있는데 그거 받기로 했거든요. 제가 제가 받기로 했고. 그래요. 같이 해야 돼. 요그 사람이 와서 보내야지. 보내야 돼요. 야 서명 명호 형. 디에티 형. 매년 건데. 디에티 형. 만약에 여기 상관이 선반에... 서명호. 야유 아 뭐야? 빨리 와. 서명아 왜? 빨리 와봐 왜왜 왜? 여기 있습니다. 한 명씩만 한명씩다 빨리 빨리 다돈 준다고 해그 돈은 여기서 얘기하고 가야 돼 어? 어? 아까, 아까 물어봤는데 양도는 우리끼리 해도 된다고 하는데 해도 되는데 어? 여기다 말을 해야 여기서 정리가 되지 참가자! 네. 에스쿱스 조슈아 호시 민규 I am 지않 i n g to go t 아, 니가 e I p i c 그러니까 이게 r n i 제대로 넣었어 e t Tito, Chedronos, I t h 장 n k I sent you. I'm going to catch the road. I'm going to go to the road. I'm g o i n 으 to go to the road. I'm going to 내시은2 어. 0 0 0점이 어. 그러면 뒤통에서 다 자기 팀 애들 다 들어가면 음. 근데 지금은 문제가 2,500 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야. 모든 사람그 사람한테 갈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어 만약에 내는 팀자은 우리 넷이 다 뒤통 다 5배로 때리면 그러면 500 버는 거야 야얘 진짜 다 묶여 있는 거 보이지? 아 묶여 다고왜냐는 봐봐 쟤네끼리 다 있어 동료하는 누구? 쟤다 들어가 있잖아 에이 설마 말씀, 드, 너 들어가지 내 들어가 있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바로? 참고자 들어갑시다 아, 재밌네 네, 세 번째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매품의 가치는 2,500만 원이고요 시작가는 250만 원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가는 25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3번 250만 원 오백이 근데 오백 나왔습니다 오백 500. 이천오백만 원의 가치가 지금 현재 오백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백오십 오백오십 나왔습니다 현재 오백오십 올리시려고들 하네요 답이 근데 저는 사야겠어요 저걸. 600이요. 600 나왔습니다. 현재 최고가 600이 현재. 601만 원. 601만 원이 나왔습니다. 610만 원. 610만 원. 현재 610만 원이 최고가입니다. 아니 1,400만 원짜리 900만 원에 사놓고 2,500짜리를 근데 제가 900, 1,400이 이제 현금 가치가 아닙니다. 1,000 나왔습니다. 1,000 나왔습니다. 1,000. 1,500만 원. 1,500만 원 나왔습니다. 1,5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나왔습니다. 2,000만 원. 현재 최고가 500 이상만 아, 물어보. 누구야? 와, 미쳤다. 대박. 아, 야, 야. 오늘, 오늘 재밌다. 와, 재밌다. 와, 너무 재밌다. 와, 재밌다. 얘들아, 누구야? 자, 아, 보실 거야. 보시가 자본이 너무 많안전 응? 수도 있어. 있어. 안전 수도 있어. 야, 여기도 맞아. 마음 얼마나 모았을 거야. 실시 있어. 재밌어. 어, 우안 음, 됐다. 누구야? 안 돼. 안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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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아, 맞지? 아나안 넣으셨어. 나뒤통안 써. 그래? 네, 안 넣으셨어. <웃음> <웃음> 다시. 다시. <웃음>